마, 질문, 너무 힘들어. 제 바로 그때. 나머지 한 남자, 왜 나머지 하나, 전부 둘이었는데, 자기 빼면 하나니까 뒤어더죠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즉, 친구의 목소리가 방에 끼어들었단 소리야. 뭘 끼어들었어? 한참 생각하고 있었죠. 장갑을 벗으면서. 그 생, 그의 생각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깼지? a w a k e n 그를 깨웠어요. 어떤 그냐 예, 깊은 회상에 잠겨 있었던 그를 깨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what in the world 도대체 in the world 는 도대체 음문문을 강조하는 강조어예요 what's wrong with you 이거야 원래는 무슨 일이야 넌슬퍼 보이는데 나좀봐 나는 2천마일을 왔다고 자분비는 배를 타고 이렇게 끊어요 분비는 사람이 많은 거죠 분비는 낡은 배를 어디서? All the way, 쭉 from South America 남미에서 왔어, to attend, 뭐 하기 위해? To attend in order to sewage to, 뭐뭐 뭐 하기 위해? 나의 유일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South America, 남미에서 쭉이 배를 타고 2000마리나 왔다고, 뭐 하자는 거죠? 자, She's gone, 갔고, 갔지만, 나는 밤을 즐겨야 한단 말이지 I'm still enjoying the night 즐길거야 여기 미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Come now 자, 어서 깨라, 깨라고 이런 의미죠 Let's have some tea together 자, 우리 티좀차좀 좀 마시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I don't want any tea then 차 마시고 싶겠어요? 예, 부정문이니까 아니야 차 마시고 싶지 않아 뭐, e 티 your tea, 네 차는 말이지 친구가 어떻게 말하는 It's awful, 끔찍해 예, 나쁜다는얘기에 맛없어. 너네 차 맛없어. 우리, 우리 집에 와. 난민 우리 집에 와, 언젠가. 그리고, 그걸 한번 마셔봐. 여행할 가치가 있어. worth, 뭔말 가치가 있다. 뒤에 명사가 옵니다. 어, 근데 눈길이 어디로 가? This looks familiar. 이것은 좀 익숙해 보이는 걸, 이거 많이 보던 게 있다는 거죠. 예, 어디서 났어? Where does it come by? 예, come by는 get이라는 의미랑 같아요. 어디서 났나? 이 선인장이 선인장이 바로 이제 중요한 거였죠 선물이야 친구한테 받은 거야 알아? 그 종이 뭔지 알아? 네, 그럼 알지 되게 흔한 것이야 어디서? Where I live? Where는 어디야 뭐뭐한 곳예관계부사예요 네, The place 생략된 상황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흔한 거지 I see hundreds of them everyday 매일매일 막 수백가, 수백 개나 보는데 뭐 hundreds죠 여기 태그에 이름이 있네. 근데 붙어있으니까 타이드 묶여 있는 거죠. 예, 선인장에 태그가 묶여 있네. 이런 거지. 타이드 묶인 태그 그래서 타이드고요. 에 예, 이름 이 있어. 스페인 할줄 아? 스페인 알아? 애니는 음문이라서 모르지. 아는 척 했었죠. 예, a t r a c 는 약간의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쓰, 씁쓸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외 이, 이 의미는, 비 i 라고쓴 의미는 왜 그랬을까? 예, 스페인어를 몰랐는데 안정을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Is it Spanish, 스페인, 스페인어야? 음, um, the people there,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데디야 the leaves. 나뭇잎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여기도 주어, 여기 동사니까. 근데, like, 대, 또, 역시, 대시 있는 거죠? 주어 동사니까. 요렇게 생각해. They are reaching out. 여기, y 는 선인장이야. 선인장이, 팔을 뻗어. 그리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뭐라고 말해? 오라, 오라고. 상대방한테. 그 그러니까 팔을 뻗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뭇잎, 선인장 잎이 있으니까, 그 잎이 팔이었. 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팔을 뻗어,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라고. 그러니까 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뭐라고 그걸 불러? 예, 그 선인장을 이렇게 불러요. 이 이름이 바로 의미하는 바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In English it means come and take me. 와서 나를 데려가세요. 즉, 청원을 수락한다는 의미였는데 못 알아들어서 헤어진 거지. 예, 여기 상황 잘 전개, 잘 알아두고 정리 잘할 것.